오늘은 요즘처럼 따뜻한 봄에 벚꽃 보러 갈때 하기 좋은 그런 데이트 메이크업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스킨케어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플로디카 리웨이크 모이스트 트리트먼트 이 제품을 먼저 발라줄게요. 저는 약간 이렇게 얼굴에 바로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줍니다. 이 제품이 플로디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게 최근에 새롭게 런칭된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연꽃 추출물이 92%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촉촉하게 수분기를 열어주는 트리트먼트 제품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발라서 엄청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게 땡기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한 겹만 발라줘도 촉촉함이 많이 느껴지고 저는 이렇게 화장솜에 적셔서 사용을 해주거든요. 필리밀리 2분의1 화장솜 이렇게 팍팍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스킨팩을 해주면서 수분 영양을 이렇게 빡 공급을 시켜주거든요. 벚꽃 보러 갈때 사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에서 잘 나오려면 화장이 착잘 먹어야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스킨팩을 해주면서 약간 메마르고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쫙 먹여주면서 피부 열감도 내려주고 보습까지 이렇게 꽉꽉 먹여주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붙이고 있으면 됩니다. 요 트리트먼트가 미세 플라스틱도 합류가 되어 있지 않고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을 또 획득을 했고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에서 얻은 식물성 원료만 들어있는 비건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떼어내줄게요. 이 화장솜으로 한번 피부 결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좀 건조한 입술 주변 이런 데는 이렇게 착착착 두드리면서 요즘은 비건 제품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폭 자체도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환절기여서 너무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한번더레어링 해줄게요.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살짝 앰플 같기도 한 그런 트리트먼트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완전 물 같진 않고 이렇게 살짝 점성이 있어요. 이 제품을 한번더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면서 이렇게 찹찹찹 두드려주면 은 피부가 진짜 수분감이 많이 먹여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같이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비플레인 시카테로 램플. 벌써 거의 다 사용을 해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코로나 걸리고 피부 뒤집어지고 나서 진짜 잘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계속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도 살짝 점성이 있고 되게 고농축된 앰플인데 사용감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가지고 요즘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비플레인 시카풀 앰플? 그거에 섯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시카 성분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잘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이만큼이나 사용을 했거든요. 얘도 이렇게 먹여주면 은 뭔가 쫀쫀하게 피부가 수분도 잘 차오르는 느낌? 요 비플레인 앰플도 비건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원래도 제가 비플레인 제품들 좋아하는데 요 제품은 비건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더 좋아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플로디카 인투더 워터홀 앰플 이 앰플도 이 트리트먼트랑 마찬가지로 연꽃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이 앰플 안에 연꽃 추출물이 84% 들어있는 제품이고 좀 수분, 진정 요런 앰플인데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비건 인증을 받은 식물성 원료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독일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 또한 같이 받은 제품이에요. 피부 자체의 수분감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어고 요즘 요 루틴으로 계속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찹찹찹 레이어링 시켜주면 은 나중에 화장도 거의 들뜸이 없고 피부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건조함도 느껴지지 않아요. 크림은 순플러스 프로베리어 밸런싱 크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게 제형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끈적한 제형도 아니고 되게 수분만 있는 제형도 아니고 딱그 중간 정도의 지점에 있는 것 같은 제형인데 부들부들하게 발리는데 이게 보습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은 보습이 꽉잘 차가지고 저는 환절기에 너무 가볍게 스킨케어를 하면 은 계속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레이어링 해주는 스킨케어 루틴을 정해서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이 셀프뷰티 립 마스크 좀 발라놓을게요. 이제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해줄 건데 오늘 벚꽃놀이 하러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헉슬리 선 에센스 스테이 선 세이프 원래는 더 많이 바르는데 저는 사실 오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발라줄게요. 부산에는 벚꽃이 전부 다 만개를 했거든요. 만개를 하고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벚꽃 비가 슬슬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바람이 불면 은 벚꽃잎이 차르락 흩날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번 주말까지 간당간당하게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벚꽃 엔딩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번 주말에 벚꽃놀이 막차 탑승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좀... 약간 원없이 보고 왔거든요. 이때까지 중에서 약간 봄을 가장 길게 즐긴 것 같아요. 작년에는 봄이 되게 짧았거든요.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벚꽃도 많이 졌었고 이번에는 봄이 좀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꽃들도 개화 시기가 조금 작년보다 한 1, 2주 늦었었고 그래서 경주에도 벚꽃 보러 가고 부산에서도 곧보러 여러 군데 다녀왔거든요. 이째 쿠션을 사용해줄 건데 클리오 비건웨어 히알루론 세럼 쿠션 사무리넨 이렇게 무광에 뭔가 바둑알? 조약돌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쿠션 검정색 쿠션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흰색 쿠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클리오에서도 이렇게 비건 라인이 나오는데 제품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솔직히 비건 제품 하면은 아직까지 좀 제품력이 별로일 것 같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정말 K뷰티가 진짜 강세인 것 같아요. 비건 제품들도 진짜 그냥 일반 제품들 못지않게 제품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취지도 좋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이게 비건 제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무겁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발리는 그런 쿠션이고 이게 세럼 쿠션이라고 해서 좀 촉촉한 느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촉촉한 편은 아니고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컨실러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다크서클 그리고 이 코에 도대체 뭐가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 색깔 또 가려주고 요즘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도 이제 마스크 쓰고 오래 외출하고 나면은 다시 막 뭐가 따다다닥 올라와가지고 얼굴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벚꽃 구경을 다니면서 느낀 게 진짜 사람들이 다들 진짜 이쁘게 차랄라하게 입고 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벚꽃은 이 시즌 아니면 못 보잖아요.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피부 커버를 다 해줬고 이 자빈드서울 파우더 팩트 이렇게 눈두덩이랑 눈썹 부분 이런 데만 살짝 유분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팔자 부분 이렇게만 살짝 해주고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요즘은 요 쉐딩에 꽂혀서 얘만 사용하고 있어요.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턱을 완전 조사주면 됩니다. 턱 라인을 이렇게 좀 쉐딩을 많이 잡아놔야지 사진에서 그나마 잘 나오거든요. 저 벚꽃 구경 가면은 또 꽃놀이 하는 거 사진 건져야 되잖아요. 그 바람과 염원을 담아서 빡세게 쉐딩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광대 안쪽까지. 그리고 코 쉐딩도 이렇게 눈썹 아래쪽부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코 끝에 근데 이제 영상 찍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해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안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너무너무 춥고 두 번째로는 해가 너무 짧아서 싫어하거든요. 이게 영상 찍을 때도 조금만 찍다 보면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겨울에는 외출을 해도 너무 추워서 바깥에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도 짧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름을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는 거의 한 7시, 8시까지도 밝잖아요. 뭔가 하루가 긴것 같은 느낌? 이렇게 코를 이렇게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좀 셀카에서 코의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쉐딩으로 눈썹도 좀 채워줄게요. 좀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쓱쓱 채워줍니다. 이 외매 쉐딩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컬러도 좀잘 뽑힌 것 같고 이렇게 발색도 잘 돼가지고 뭉침도 딱히 없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눈썹이나 뭐 섀도우처럼 활용도 할수 있으니까 쉐딩 어떤 거 살지 고민하셨던 분들 이거 한번 사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눈썹 칠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도 꼭 그려줍니다. 이목구비 잡을 때까지만 해서 보면은 좀 과할 것 같아도 애교살 요거를 꼭 해줘야지 사진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벚꽃놀이 가면은 사진을 잘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더 진하게 그리고 브로 펜슬로 이제 눈썹을 마저 그려줄게요. 요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컨실러로. 애교살 작업을 해줄게요. 이거 진짜 제가 샀다고 하고 나서부터 제가 영상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필수템. 그냥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제품?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뽕긋하게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애교살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지 중안부도 짧아 보이면서 사진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채워줍니다. 요즘 제가 진짜 찐으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인데 요. 거 뮤드의 숄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02 뮤즈 모먼트예요. 이거 약간 모브 계열 그리고 좀 뮤트한 계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약간 로즈빛 그런 핑크빛도 살짝 가미된 그런 팔레트인데 진짜 뒤집어지게 예쁘거든요. 여기 첫 번째 컬러. 일단 요걸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제가 원래 화장할 때좀 항상 다른 섀도우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영상에서 어떤 조합으로 보여드려야 될지 이제 또 꿀조합을 찾아야 되니까 항상 다른 팔레트로 좀 다른 무드의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하는 편인데 요 팔레트로 메이크업하고 나서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벚꽃 보러 세번 갔는데 세번다요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뻐요요 같은 컬러로 그 애교살 밑에도 살짝 쓸어줄게요. 얘 발색은 그냥 좀 여리여리하게 되는 편? 그렇게 막 진하게 올라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 이세 번째 컬러. 눈에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이렇게 얘만 발라도 너무 이쁘죠 로지 로시. 딱 뭔가 핑크 로즈 컬러거든요?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눈 밑에 점막 쪽에 이렇게 지나가줘요. 눈밑 점막이 원래부터 붉은 것처럼 살짝 도화살 느낌처럼 이렇게 붉은 느낌을 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점막 쪽을 이렇게 언더를 밑으로 튀어주고 멜로우 포그라는 컬러인데 이 컬러가 삼각존에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여기 삼각존을 살짝 이렇게 튀어줍니다. 같은 컬러로 쌍꺼풀 라인에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컬러예요. 베이스랑 이 컬러 살짝 섞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기만 해줄게요. 그냥 경계선 없어 보이게. 딥 스텔라 컬러인데 딱 아이라인 풀어주기 좋은 그런 컬러거든요. 이렇게 날렵한 사선 브러쉬로 이렇게 끝부터 이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려주면은 뭔가 동떨어져 보이지 않게 부드러운 라인을 그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오, 같은 컬러로 이렇게 매력점을 찍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펄이 또 좋는데 이 펄을 바르기 전에 이 아까 노베우, 언더아이 마스터, 살몬 베이지 컬러 이게 약간 이렇게 웜한 컬러거든요. 살짝 연어 코랄빛인데 이렇게 웜한 컬러여서 이런 쿨톤 팔레트랑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쿨톤에다가 이렇게 웜한 애교살 메이크업 해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짠! 이렇게. 진짜 이쁘죠 이렇게 그냥 살살살 발라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존예탱 펄을 발라줄 건데 눈 앞머리에다가 콕콕 찍어주고 이 애교살 위에도 한번 이렇게 지나가줍니다. 그러면 뭔가 이 오묘한 핑크 화이트 펄이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예 애교살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애교살 이렇게 화장해주는 거에 빠졌거든요. 이두 번째 이펄 섀도우도 존예탱인데 얘는 이렇게 엄청 화려한 이렇게 카메라에서도 잘 보이는 이런 글리터 얘는 이렇게 살짝 톡톡톡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해줄 건데 이거 두개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들인데 이거 3 c 페이스 블러쉬 모노 핑크랑 에뛰드 밀크 치크 딸기 우유 컬러 일단 이3 c 모노 핑크 요것도 제가 진짜 주구장창 사용했던 핑크 블러셔인데 얘도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 하나씩 꼭 소장하시면 잘쓸것 같아요. 이렇게 앞볼 위주로 이렇게 톡톡톡 발라줘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코끝이랑 코끼랑 턱끝에제 에뛰드 밀크치크 딸기우유 여기 원래 소가 그려져 있었는데 너무 많이 써서 소가 없어졌어 얘로 조금 더 퍼, 펴줄게요 요렇게 블러셔를 해줬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립도 제가 요즘 꽂힌 조합이거든요 요렇게 두 가지인데 진짜 이뻐요. 클리오 듀이블러 틴트 03 애프터라이트 핑크 컬러랑 앤디얼 매트 립 컬러 02 디어베이지 일단은 이 클리오 듀이블러 애프터라이트 핑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듀이블러는 제가 리뷰도 했었는데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틴트거든요. 이건 약간 워터 제형에서 블러리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좀 퍼트려주면서 발라야지 잘 발려요. 일단 얘를 이렇게 한겹 깔아주고 요거만 발라도 너무 이쁘죠? 앤디얼 디어베이지로 이렇게 살짝 콕콕콕 찍어가지고 입술 외곽 쪽에만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살짝 쿨하지 않은 약간 복숭아 같은 그런 베이스 컬러거든요. 외곽 쪽에 이렇게 발라서 퍼트려주면서 입술이 딱 뭔가 이렇게 블러리하게된 것처럼 요거를 다시 한겹 제가 요즘 요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 맨날 요렇게 메이크업 해주고 있어요. 입술 완전 빵빵해졌다. 그쵸? 저 무슨 필러 맞은 사람 마냥. 되게 이쁜 핑크 립. 그리고 뷰러를 꼼꼼하게 해줄게요. 요렇게 뷰러를 해주고, 오늘 또요 속눈썹.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풀을 짜줬고 9mm부터 붙일 건데 제가 지난번에는 처음 붙여봐서 점막 쪽에다가 붙였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눈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깨달았는데 속눈썹 쪽에다가 붙이면 은 눈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려니까 좀 힘든 것 같은데 얘도 이렇게 속눈썹 쪽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방향을 이렇게 살짝 틀어줘요. 이렇게 속눈썹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어줘요. 이렇게 한쪽 눈에다가 다 붙여줬는데 확실히 안 붙인 쪽이랑 비교하면 훨씬 뭔가 또렷해졌죠. 반대쪽 눈도 바로 붙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카메라를 끄고 금방 붙이고 왔고요. 히드하우스 럭스온 아이즈 페어리 핑크 이렇게 핑크빛이거든요. 이게 하이라이터로 사용하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광대 부분 콧재랑 코끝 앞머리 쪽에도 좀 핑크빔을 살짝 넣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은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이고 제가 요즘 진짜 주구장창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벚꽃 보러 갈 때도 벚꽃을 세번 보러 갔다 왔는데 세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갔다 왔을 정도로 핑크핑크한 그런 색감이 진짜 예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벚꽃 보러 가서 예쁜 사진 많이 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전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